시러면 신선을 가 다른 지�서 전기를 전하는데 집에 이� 지 못한다 이분야가 밤으로 수철한 사람이 밤에야양하다 오가칠종 선명이데 오가칠종들은 오가칠종의 천나노하상말이요천나대종사 노하상들은 비공을. 콧구멍을 그 말이라 일시 청각이 해라 일시 다 뜰고 마침더라 황도대단이 누른 건그 부처님이고 대단 푸른 렁 그건 닮아다그 말이야 그 황도대단이 해안신마철 안신고 어느 곳을 행해서 몸을 안를으게고는 o 금모 m 림야 n 을 n g 금모, 는사자 g 사자가 m 어서야 i n g s 어들 a y 말이말이 y 여 a d a y Saday. Saday, Saday, s a d a 이 s a 제난발이 자네가 말이야. 자네가 순서가 갖다가 부딪혀도 부부어뜨자 조주와 인생문 하되, 이 중에 조주 신이 어떤 그 인자, 그 질문에 대해서 니까 대답을 한 것이다. 말이야.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미하시 조주 어떤 것이 조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쪽으로는 어떤 것이 존이냐? 사람을 물은 같이 따고, 또조주하는땅이름이 거죠. 또 땅명을 물은 같이 따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기을 그 뜻을 걸어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주신 하신 말씀이 뭐라하냐면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 이래되어가거든 동쪽문 서쪽문 남쪽문 북쪽문이라 이래되어가던말이야요 그러면 이 뜻이 어느 이실까요 만화 말로 따라가면 상신이 한단 다말이야요 말로 따라가면 상신이야다 경영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하는데 더풍을 허공해야 제일 웃지허공 말이야 허공을 갖다가 어떤지 덕풀에 뛰어넘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풍만 몇이하고 아주 큰그지 태풍이 말이야 태풍이 몇이 근시절을 친다고 말이야 최종의 제일 큰이 근시절이야 근시절 치고 덕소 차례하여큰 웃긴 푸른 바향을다가 방향을 지저버리거든 지정버리니내성리부를열다봐 하중대선병력이 용날아가는 용을 갖다가 보내드라 이랬습니다 그 뒤에 운문정에 설수 중원선사이 승리성대가 열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워, 정치, 병는 암이. 어떤 것이 돈이나, 이러면 그저. 그말 속에 아주 무서운 능선지. 청년으로는 더 무서운 게들어왔다그 말이야. 어? 아주 혈구, 창각으로는 더 무섭고, 청년으로, 광강, 청년으로부터 무서운, 그런 무서운 기틀에 들어왔다그 말이야. 그 기틀을 가지고, 정소한테떨라지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참으로 말이야, 어? 눈이 밝은 대관 정상 알리면은 그 상의 날과 큰을 준다. 그 말이야. 그 나쁜 말이그 말입니다. 뿌리의 정치 끊는 말이, 그말 소원이 무 말이야. 어, 기술을 달리고 따라준다. 는 말이야. 사건을 알리게 된선명아제 조수신이 뭐였냐면은 근강정환을 가는 게 더, 사건을 한 것은 말이야는강정환을 근강을 말한 것이야. 현관. 저제 조주신님은 금강정의안을 가는데제사내이 금강정의안에는 조금 도 무슨 마음 이문짓거리였 없다, 그 말이야. 아주 눈이 밝은 미안정서다, 이 말이야. 내가 짓거리를 한것도 보통 문이 짓거리를 말한 것이 아니야 예? 여기 와서는 부처도 짓거리고, 조사도 짓거리고, 불해도 세부할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짓거리한아닌 없다, 그 말이야. 제 조주 눈에는, 부처고 도사고 불위를 지고 하시할것 없이 말이야. 네? 모든 직거래 다 망한 뒤에는 그본주마지 못하니. 그러니까 금강정한을 갈 따는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인자 무서운 그 인자 청년도 상나야 말이야. 죽지 않고 아주잡 붙임만 되는 발을 대다고 했다. 인자 그런 뜻이야. 동서남북 명상대한이 그 동무 서문남부부야, 그랬거든. 동문남 문이 만든 서로서로 성장했어. 그런데 무한수개불이라그 문이 절개했을 때 누구든지 그래 출입을 할줄 그리 그래 하지만 안 된다, 그 말이오. 어? 석사 사과 닮아도 이 문을 갖다가 통과하지 않단 말이오. 서로는 이쁜 분의 머글러들이야. 그래서 무한수색불이라, 아무리 망한다면 저 높은 기틀 아무리 요새 같은 거원 왔대 말이오 그래서 무선 물개를 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열고 부을내도 제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문이 이렇게 예? 분명히 이제 더, 보통 말로서 볼 때는 예, 동문서 문남문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이 있는데 예? 어떻게 망한다면 그, 그 문을 뜯으려고 하더라도 문을 열수 없다 생각하 말이야. 어? 이것은 오직 참으로 만든 일은 이 북쪽을 초화한 말이야. 그런 초능 저안을가질도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열수 없다. 그것이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서 있느냐? 이것이 내가 또한말 하는데, 노동 습득 속탈자 아니 말이야. 서 습득을 만나그든 습득이를 만드면 습득이 만드면소 펼치고 허헉 고 웃는다 그 말이오 허허꾹 웃어 또있는데각기한 사람이 돌돌돌또그 옆에 막한소리에 했다가 쇠를 떡떡 차으면이신청놈의 자식이라 그 말이오 그만 쇠를 자꾸 차으라다와 습득이는 아주 소를내가좀 웃는데 예? 와한사이만만면 예? 아주 쇠를 차고 말이오 그리꾸다드냐이거시야 그 뒤에 상당히 선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또한 법문이 있어. 그건 내가 땅 앞서 소리하지. 여령주 본무가 아니깐 여령주. 여래가 좀 상한 말이 맞아. 무슨 노래든, 그 여래에 가지고 있는 그 여의주, 부실 말이야그 부실은 본무가야이부실한 것은 삼천대천세기로 툭툭히 긍둥그리 만들어가지고 이 부실을 산합해도 돈이 멀리한다고 말이오 예? 하지마안 되는 가치많 해서 취할 수 없는 그런 자 고려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우리부실은 절대로 이 가치로 가입고 일어날 수 없다 이랬어 가치로 가거고난리금발에 말이오 거기 생각보가 아주 높은 금방을 만든 그서방에서 호연히 구슬이 서를 구부러내는단 말이야. 신경에 삭석조이나한는데그신들어그 구슬 빛이 흐득벌쩍하고 하면서 사랑을 빛친데 아주 그 빛이 말이야. 음, 뜨거운 게 아니라 차라고 말이야. 차! 아, 알아? 이것은 무슨 거이냐는 거죠. 차! 동서 산모야 몰가팔라 동서 남부 말이야. 이 구실한 것은 동 선인 원이나의 부인이 말이야. 동순나무를 찾아보려 볼수 없다고 말이야. 어? 동순나무 찾아보려 찾아볼수 없어. 그러니자 구실다. 뭘로 파야 그럼동순나무를찾아보수 없다니. 야 대차로다 아주 큰이다 이것이었 크게 큰이 있단 말이오. 이 앞에는 그스도 진짜 크게 해놓고또그리스도첫냐날 어? 말이야. 천하의 여자 여자 불길이 하고 말이오. 어, 저, 하늘 끝에 돌아다는 유자, 아 어? 유랑객이라, 그 말이요 유랑객. 유랑객이 돌아올 줄을 몰라. 자기 이 이제 집을 고향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고, 진도 감지, 노자 감지 말아. 다 말하기를 말한다. 아니면은, 지푸른 마음 내면은 수양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 참으로 진이 부들라 말한 말이야. 말을 갖다가, 내리만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조주신이 동문선문 남북이같한 남북, 본문에 대한 삼척적한 성이그 말이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내가 한말 하겠어 천년 무용수요 천년이말만 년에 된 말이오 그런 자 없는 나무라 이 말이오 그런 동시에 글씨 그 몰자라 오늘날 말이오 몰자와 입법을 얻는 신이오 신은 이보다 일살많면십구대인디받아 없는 신지받아는신그 무슨 소리 겠죠그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이제 조동경의 어 천동각선사원이라이법문에 대해 비판한게 있습니다 앞에는 손이고 그것도 좀 소리 알았다 청동각이 이 소청 본문에서 이법문을 들고 말하했냐면은좋타참그법문이 좋다 고 말해 조지 법문이 생기더라 이어놓고 조주 사문이 상대하니, 장려하니, 조제에만드는 동문, 서문, 남문, 군문, 사문이 내 사대문이 말이야. 훌쩍 장렬했다 말이야. 아까 설득 중원선관랑은 어떠한 사례이 무슨 물건다라든어 그렇게 해도 그문은열수 없다. 이래 말했거든. 그래 말했는데, 내만음이 천둥, 닭삼삼도이 조주 사문이 말이야. 사방문 사대문이 훌쩍 언제든지요. 제여왕천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고말이 그래 얘기있으니 불의 재병왕래로나 제발말이야 어떤 사례든지 그런 분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많이 출입하려 되어있던데 말이야부처조 어? 좋고 조사도 좋고 말이야 어? 악도 좋고 이런면 좋고 외도 좋고 마구인도 좋고 말이야 어떤 사례든지 신세이든지 뭐 개인든지 뭐든지이 조중... 예를 들어처 치는 이를말이야 자유자재해야지 출입을 할수있다라 있다! 아까 썼던 헌술가, 그, 죄송하고, 제일 반대는 다, 반대를 집회나는 거다.